50대 이후가 다이어트가 잘 안됩니다 50대 60대 이제 좀 제가 넓게 잡아서 70대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50대부터 다이어트가 잘 안됩니다 조금 낮추면 어, 40대부터 다이어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 하루이틀 정도만 내가 절식을 해도 아니면 하루이틀 정도만 좀 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중이 금방금방 떨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빠르면 40대부터 늦어도 50대부터는 정말로 하루 이틀 절식을 한다고 해서 체중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운동을 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더 심각한 문제는요 하루 이틀 절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음, 나는 40대 30대 40대 라고 하면 어, 이제 어머님들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음,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님 나이때 60대 70대 대신 이제 어머님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어, 체중이 좀 배가 많이 나오고 체중을 줄여야겠어 그래서 난 다이어트를 해야 돼 라고 고민을 상의를 하신다 그러면 하루 이틀만 식사 좀 줄여도 체중이 줄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 하루 이틀 식사를 줄이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체 이해가 안되는데 어 연세가 들어서 우리가 노화 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가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괜찮은데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체중이 잘안 줍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어, 예전보다 체중이 떨어지는 속도가 확연하게 느려집니다 어, 그게 노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떨어지는 거그 다음에 시기 조절이 어렵습니다 네, 20대 30대 때는 어, 정말 일이 바빠서 한끼 정도 굶는다고 해서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아, 잘 버팁니다 아, 물론 잘못 버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은 대체로는 잘 버팁니다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한끼 굶으세요가 엄청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 크게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건강검진이 있어서 오늘 저녁 금식을 해야겠어 그 정도는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저녁을 금식을 하십시오 절대로 못합니다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도 못 하세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어, 금식이 안 되십니다 그 이유가 어, 이제 젊을 때에는 그 우리가 굶는다 공복 시간이 돼도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끼를 좀덜 먹어도 어 그런 혈당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체력이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데 50대가 넘어가면요 한끼 굶어서 혈당이 떨어지면 은 바로 어 주저앉습니다 네 어지럽고 힘 빠지고 음 이런 현상들이 20대 때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끼라도 굶으면 큰일이 납니다 신, 실제로 네, 크리, 큰일이 나기 때문에 어, 식사를 내가 줄여야지 라고 할때 줄이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야채 위주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실 경우에도 공복감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실제로 또 어. 그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위주로 어, 식사를 하실 경우에는 체내에 있는 칼슘이 대변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악화가 될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대 30대가 하는 방식으로 식사 조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5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니까, 지금 뭐 20대, 30대에서 유행하는 운동들이 이제 크로스핏, 뭐, 그 다음에 하여튼 고강도 운동들이 되게 유행을 하여, 유행을 하고 있죠. 유행을, 늘 유행을 하고 있는데, 50대, 60대인 분들한테의 크로스핏 같은 어,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PT 받는 것처럼 막 그, 데드리프트를 한다든지, 그 다음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런 운동들을 하실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다가 다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져서, 어, 근육량, 근육량을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근력이 떨어져서의 문제도 있지만 균형 감각의 문제, 그 다음에 근육의 질의 문제, 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전처럼 고강도의 운동을 한다는 라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이 잘 안되고요 식이조절을 하기가 어려운 나이대가 이제 50대 이후부터입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대체로 50대 이후부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네, 자, 그러니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중 감소가 잘 안되고요 비만율은 점점 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어, 노화로 인한 사실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어, 30대, 40대만 해도 안 그랬는데 50대가 되니까 체중도 급격하게 늘고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 뭐 체력도 잘 떨어지는 것 같고 소화상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 그게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 노, 노화랑 노쇠랑 다른데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 자연스러운 변화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노화로 인한 부분들을 알고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지 어난 예전 같지 않아 예전처럼은 못하겠어라고 해서 체중 관리를 포기를 하게 되면은 어 그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혈당 어, 이세 가지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암 유발의 그러니까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거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어, 이런 것들이 되어서 체중은 줄이고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못하니까 난 못하겠어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20대 30대의 다이어트와 50대 60대의 다이어트가 다른 건 50대 60대에는 가지고 있는 병이 많습니다 약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 먹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약을 드십시오 약약들입니다 한약들 말고 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약 드십시오 그러면 밥을 자꾸 챙겨 먹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아니 이게 꼭뭐 비만의 이제 이유는 제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식사 관리를 하지 못할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이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그 먹어야 되는 약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것들을 먹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관리를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네자 운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를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먹는 약이 너무 많습니다 어 그걸로 인해서 어또 다른 저희가 그냥 한약을 쓰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을 쓰던 어,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점점 안 좋은 것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조절하는 거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 것을 보통 의지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식사를 잘 조절하지 못하거나 금식을 하지 못하면 의지가 부족해서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식사에 의지가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50대 이후부터는 식사 조절이 의지랑 전혀 관계없이 벌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어, 혈당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욕을 만들어 내는데 50대 이후부터는 노화로 인해서 혈당 변화가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식후에도 그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은 인슐린이 나오면서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게 되고 또 혈당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급격한 저하로 가거나 해서 혈당이 높낮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은 공복감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두세 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프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의지로 나 지금 안 먹어야 되는데 의지로 할수 있는게 아니고 혈당이 떨어지다가 보면 우리 몸이 그냥 식힙니다 그래서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잦은 음식 섭취가 벌어질 수 있는게 50대 이후 에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공복시간이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는 거긴 한데요 공복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공복 그 길어지는 공복을 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 집니다 50대가 되면요 네. 이 역시 어, 식욕을 그러니까 공복시간을 길게 유지하지 못해서 내가 식사를 조절하지 못해 나는 어, 의지가 약해 라고 이유를 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20대 하고 30대 때와는 다르게 소화 능력이 이것도 역시 노화로 인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어 같은 양을 먹을 수는 없죠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 소화가 잘 안되고 어그 다음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길게 이어지게 되죠 어 이런 부분들도 그 50대 이후의 다이어트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50대 이후에서는 식사를 원래는 줄여줘야 되는데 어, 또 식사를 줄이니까 공복감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이따가 또 먹게 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50대 이후입니다. 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량이 떨어진다고 라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근육량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떨어지느냐 어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현재 제가 계속 이제 연구자료를 찾아보고 있는게 근육에 대한 부분인데 어 30대 40대 50대 한 60대 초반까지 60대 초반까지 어, 근육량이 의미있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60대 이후가 되면 60대 이제 중후반 이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근육량 감소가 예전에 비해서는 커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현상을 관찰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적어도 60대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근육량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만 되어도 근육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근육의 질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힘을 낼수 있는 근육의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힘이 적어지는 거죠 그것을 많은 매체들에서 근감소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근감소와 근력감소를 우리는 구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어, 이 요인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 근감소가 원인이다 라고 해버리면요 근육의 양을 늘리기 위한 어, 단백질 섭취라든지 그 다음에 근력운동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어, 근육의 질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면요 단백질 섭취가 우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운동 방식도 근력이 떨어지는 근육량 감소가 되면은 근육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 근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되면은 운동 방식이 어, 웨이트 그러니까 그 근육을 키워내는 운동이 아니고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방향 원인에 따라서 운동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계속된 어떤 그 다이어트 방식들, 그 다음에 고령자들의 운동 운동 방식들, 뭐뭐그 여러 군데에서 하는 그런 센터가 됐건, 그 다음에 왜 우리 그 어르신들 복지 센터 있잖아요. 이런데서도 에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 근, 뭐 근육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근육을 만들어내야 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 저는 근육을 늘려주는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어른들 건강기능식품에 의존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살은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그래요. 살은 자꾸 찌고 있는데 어, 내가 뭘 해야겠는데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기능식품들 어, 많이들 드시거든요 그래서 매체나 그 방송 봐도 어, 저도 물론 방송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어, 그렇게 해서 그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다이어트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이어트 할 때에 이런 제품들을 드시면 좋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제품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어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를 저는 한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 으로 건강기능식품 만드셔도 체중이 떨어질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건강기능식품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대체로 대체로 12주, 그러니까 약석 달이죠. 12주 동안 3%의 체중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어, 한 60kg 정도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서 난 운동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식으로 식사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어, 3개월 복용을 꾸준히 하셨을 때 한 1.8kg이 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kg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떨어진다 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내용은 음 건강기능식품들이 어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체 시험 그러니까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 인체 시험 적용 결과들의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저도 자료를 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찾아 보니까 평균 한뭐 어쨌거나 3%가 되지 않는 그런 감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감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한의원, 저희 한의원의 한약 네, 한약은 12주간 평균적으로 9% 정도 체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들이 어, 광고하는 어, 저희 정말 다이어트 잘 돼요 체중 잘 줄어요 막 되게 크게 광고를 하잖아요 저희가 3배 이상의 어, 감량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대, 60대를 위한 다이어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30대, 20대, 30대 때는 어, 체중관리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어말 그대로 그냥 미용이 우선이고 건강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적어도 40대, 어, 정말 50대 이후부터는 건강관리,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를 다, 생존을 목표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어,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20대, 30대하고 50대, 60대하고는 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체질이 정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0대 60대에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에 어... 우선은 내가 살이 찌게 되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섭취량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드시고 있는 음식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어... 정말 소소한 주전부리들 한두 개 어, 이런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살찌는 경우가 많구요.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음식을 자꾸 권하잖아요. 그 권하는 음식에서 사양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을 거는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따님이 하나 드셔보세요라고 하거나 손자분들이 손녀분들이 어, 하나 드셔보세요라고 하면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 드시죠. 어, 그렇게 되는 그 소소한 식사들 때문에 살이 많이 찌십니다 두 번째는 감량 목표를 좀 정하셔야 되는데 어 20대, 30대 다이어트는 한 달에 막 5kg를 줄이게 해서 10kg를 줄이게 해서 이런 목표들을 세우시거든요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체중 감량 목표를 6개월 동안 내 체중의 10%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즉 60kg인 분이면 어, 6개월 동안 6kg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평균 1kg 정도의 체중을 줄이는 걸 목표로 어, 식사 관리와 운동 관리를 하셔야 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욕심을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럴 몸이 이제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 다만 이거는 이제 저희 그러니까 한약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한약 저희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한약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에 약한 8% 이상의 체중을 줄이도록 만들어내는 목표로 약을 쓰는 거죠. 네. 자그 다음에 어 20대 30대 하고는 다르게 정말 40대 이후 혹은 50대 60대에서는요 한약 복용을 통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식사 관리를 알아서 할수 있겠지 내가 운동을 알아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은어 식사를 절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몸의 노화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20대랑 30대때 하는 것처럼 어 근력운동 운동 위주의 운동 방식이 50대 이후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약 복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질환들도 있거든요 대사성 질환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이제 골관절 어, 쪽에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질환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어, 다이어트가 되도록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어, 50대 이후부터는 정말 그 한약 복용을 통해 가지고 어, 적극적인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운동은 여러분들 그 50대 이후가 되면은 근육량이 떨어진다 라고 하지만 어 실제로 제가 연구해 보는 여러가지 데이터로 봤었을 때에는 어 적어도 60대 초반 정도까지는 근육량이 그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20대보다 40대 50대가 근육량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근육량이 줄어든다 라고 굉장히 많은 매체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 내가 근력이 떨어지면 은 근육량이 없어진 거야 라고 인식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육량을 측정을 해보면 근육량이 줄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것과 어 실제로 어몸 상태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근력이 왜 떨어지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근육의 탄력과 그 다음에 이완이 탄력이 어, 부족하고 이완이 잘 되지 않아서 어, 근육이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는 거고 어, 그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50대 이후부터는 운동 방식이 어,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이 아니고요 스트레칭 위주로 운동을 하셔서 근육이 잘 이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오히려 근력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50대, 60대, 그니까, 늦어도 40대부터, 그 다음에 50대, 60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돼요. 50대의 비만율이 70%, 60대의 비만율이 80%입니다. 어, 근데, 그, 우리가 체중을 10%만 줄여도요, 어, 정말 그 삶의 질이,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50대 60대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전과 같은 방식의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정말 한약 복용을 통해서 근데 제가 한의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 한약이 이런 만성질환들 관리에 정말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약 복용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꼭 어, 성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 불편하지 않게 건강하게 어,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